제 마음 가운데 안함이라는그 마음이 처음 제가 느껴봤어요. 아, 이, 이게 이런 거를 처음 경험한 감정인 거죠, 저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제가 그 아, 요한복음 8장 53절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아브라함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다 근데 너는 너를, 너를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문득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너를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즉각적으로 너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아까 첫 영상 마지막 영상에 첫 문구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라고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성교사님들이랑 공부를, 성경 공부를 지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너무 뻔한 대답이시다. 너무 당연한 대답 아니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나는 그게 저는 그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다시 반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시간들이 졌지만 저에게 너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태어나서부터 그때 당시까지 삶을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너가 이렇게 이렇게 사랑받았다. 국에서 태어났을 때 중국에서 살았을 때 할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받았다. 제가 고모가 세명 있는데 고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받았다.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 어, 조금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삶이었으니까 저의 기억이었고. 정말, 정말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이 저만 알고 있었던 비밀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살때 너무 어, 답답한 친구였어요.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늘 저에게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때 당시 저는 잔소리라고 느꼈지만 들었어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느끼기에 아 나는 답답한 친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저의 최대 의 고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드라마나 어떤 책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경험을 하면서 삶이 180도로 바뀌는 걸 봤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제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고민이 비밀이 그거였습니다. 아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서 저렇게 저런 사람처럼 들 살고 싶다. 그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예배드릴 때제 마음 가운데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이런 생각을 했잖아. 근데 너가 앞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너가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그 지식적인 하나님이 제게 제가 체험한 하나님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제가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성경의 그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배웠을지 잘 모르겠지만, 음,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 아니에요, 괜찮은가요? 네, 제가 흥분을 하면 가끔 말이 이렇게 빨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아... 하나님한테 헌신 고백을 하고 어디를 보내시든 제가 가겠다고 라 했어요. 그리고 시애틀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어, 당시에는 한국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보셔서 아셨, 들으셔서 아셨겠지만 음, 제가 했던 질문은 하나님께 했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아직도 서로를 미워하며 아직도 서로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두 개가 연속으로 있었으니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정말 험악했죠. 동시에 제가 함께 했던 질문은 또한 하나님, 제가 시애틀에 왜 가야 됩니까?를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배운 게 그거여서, 시애틀에 예전 같았으면은, 미국 보내준다 그러면은, 아,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갔을 텐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왜 시애틀에 제가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짧은 글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한국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분이시죠. 한국을 위해서 60년간 지금까지 헌신, 삶을 헌신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짧게 읽었는데, 이분이 1970년대 초반에 일본에 가신 거예요. 일본에 가셔서 이렇게 친구와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한 곳에 가서, 히로시마인가요? 그곳에 가서 원폭 피해자 할머니를 만나셨어요. 원폭 피해를 받으셔서 이제 서서히 암으로 죽어가고 계신 할머니를 만나셨죠. 오, 오, 오대원 목사님이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미국인으로서 히로시마의 원폭투하고 일본의 원폭투하고 할머니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어요. 용서 구함을 용서를 구하셨어요. 저는 그 짧은 글을 읽었는데 제 마음에 너무 깊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용서라는 단어를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시애틀로 왔습니다. 시애틀에 와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사 43장을 묵상하고 있다가 구절에서딱 막혔어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려주며? 저는 이 일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이해해야 했으니까요. 함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묵상을 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이제부터 스무 번을 내가 하나님께 매일 이 하루 동안 스무 번을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생활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 구하는 거다.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고 시애틀에 왔는데 예배 드릴 때제 마음가운데 용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아 이거는 흐름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더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뭘 대체 용서를 구하는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북한을 대신해서 나만의 한국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를 전공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한국에 존재하는 우리만이 가진 그 독특한 문화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아 내가 하나로부터 뭔가... 할 일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비전을 받았다. 그렇지만 생각할수록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할 능력도 없어요. 제가 지식도 지혜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제가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결국엔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라니까,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비전을 받은 이후로 제가 10년 만에 물론 그 중에 그 2011년 이후에 세 차례 정도, 두 차례 정도 더 미국에 왔었고 시애틀에 왔었고 이번이 네 번째 시애틀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애틀에 왜 와야 됐죠? 를질문 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께 했던 그 도피성. 고백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피성 고백이 아니라 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자발적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전에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이 저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2012년 말부터 중복기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제 나름대로 해왔는데요. 제가 했던 방법은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서울 옛날 한양했을 때 4대 문이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우리 정문인가요 네, 하나 있고 돈의문이 하나 있죠. 서대문. 서대문? 아, 그또 돈의문이라고 제가 봤는데. 그 한양 사대문을 중심으로 이제 성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그 성곽길을 옆에다 두고 볼수 있게 산책길을 만들었어요. 여기 트레킹 코스처럼 시애틀의 트래킹 코스죠.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할때 어, 어떻게 해야 되냐를 여쭙고 어, 그 한양도성 삼각길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제가 알게 돼서 이제 돌게 됐습니다. 그렇게 돌면서 제가 했던 어, 기도를 했는데 그거를 한 바퀴를 도는데 평균 8, 7시간 이 내외로 걸려요. 한 바퀴 하루에 도는데. 그래서 뭐좀 천천히 걸으면 8시간 걸리고 좀 빨리 걸으면 6시간 반에서 한 7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돌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에 대한 서울에 대한 그 마음이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대체 제가 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 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제가 왜 이걸 해야 되죠?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서 돌았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두 가지 키워드인데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가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는 것과 서울이라는 도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황폐한 성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음,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했고, 어, 그렇게 기도하다가 2000, 아, 음,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 느끼시는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 알게 됐는데요. 아, 물론 북한이 북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너무 기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북한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한국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잘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느낀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 남쪽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2011년에 시애틀에 왔을 때 동방의 여러분 혹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고형원 선교사님이 지으신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하늘을 하늘 울린 하늘을 린 찬송 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그 노래에 꽂혀서 너무 계속 듣, 산책을 하면서도 듣고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 그 가사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왜왜 왜 이런 찬양 소리가 없어 없 없나요를 질문을 했고 제가 이름을 개명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때 이제 고백을 했고 그때 이제 예레미야 예레미야를 줄여서 예레미로 이제 이름을 개명을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을, 중복이도를 땅 밟기를 한 겁니다. 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잖아요. 한반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라고 본다면, 우리는 지금 허리가 잘린 겁니다, 지금. 사람인데 허리가 잘린 거예요. 환자입니다, 환자. 그죠? 그런데, 남과 북은 동일하게 자기들만의 물론 세상적인 관점이죠. 우리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남과 북 동일합니다. 그런데 남쪽을 보면 대한민국을 보면 성공했습니다. 맞죠? 인정 인,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UN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가 허리 잘린 환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 편안함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평안함을 그 통일이라는 이슈가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그만큼 내야 되니까 내가 그만큼 누리지 못한다라고 연결이 돼서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어,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회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렇게 파헤쳐 보면, 지역, 이념, 세대, 계층, 그리고 성별, 종교, 여섯 개 카테고리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서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대화의 장, 사회에서 어떤 대화의 장에 가면 너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먼저 분별을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래요. 뭐 물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라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 다양성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군 아니면 적군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특별히 이념 논쟁을 하는 거 보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종교,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단이 374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장 많은 분열을 하고 있죠, 교회가. 또 가정은 어떻죠? 이제는 불륜과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사회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것보다 더 심하게 가고 있고 가정들이 파탄이 되어 있고 그 가정에 파탄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라난 세대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엄마를 신뢰 못하고 아빠를 신뢰 못하고 그런 문제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북한을 보면 은 북한은 아주 심플합니다. 본인들은 핵을 가졌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만 발전시키면 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사회주의 건설,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미국과 부단한 노력,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런데 그 본인들은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 주고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북한 헌법에는 남조선에 살고 있는 동포들을 제국주의의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민족해방에 대한 그러한 그 문구가 헌법에 들어가 있었어요. 최근에 삭제됐지만 가장 명확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명확한 개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평양과 지방에 차별을 둡니다. 백성들을. 그리고 출신 그 백성들의 출신 성분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합니다. 계급이 없고 자기네들은 계급이 없고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께 에... 하나님이 왜 한국 교회에 아, 정말 과장해서 표현을 하면 천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천만 명이. 물론 그게 과장된 수치예요. 중복, 중복된 수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마음 아파실까 제가 깨달은 바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바로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받은 백성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데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저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 한국교회는 말로는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아 부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러면 은내 삶에서 나는 기꺼이 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렇, 그러면 그 이후부터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건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를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이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면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제가 주님을 믿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한, 말씀하는 거다라고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뭔가를 예를 들어서 교단끼리 교단이 분열할 때 보면 교단들이 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적일수록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죠. 그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잖아요. 그 길이고 진리고 유일한 소망인데 보수 교회가 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본인들은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이 분리해서 나갈 때 우리는 맞고 저기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근본 문제 중에,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우리, 기존에 우리 한국 사회가, 예전에 우리 조선 사회가 유교 사회였잖아요. 어른을 공경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유교 문화와 접목이 돼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연스럽게 권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진 것을 하나의 출세의 하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남용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또한 가지 문제점은 이 민족과 애국이라는 개념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건데 어떤, 말씀, 어떤 의미냐면 어...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조상,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상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너희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본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성 이 있는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사랑을 일본인들과 또 일본이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해야 한다.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있다. 이념이라는 틀에도 가, 가, 하나님을 가둬둬요. 이념이라는 틀에. 그래서, 음, 북한 하면 싫고, 아, 중국 하면 싫고.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십자가 사랑도, 우리 한국의 한국 사회에 있는 이념 문화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다 그러신 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에 계시는 어르신 세대가 경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일인데, 제가 스토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 들었던 학생이었고 강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본인의 장모님이 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권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아, 어, 정말 신실하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분들, 분인데, 어, 유독 북한 관련된 뭐가가 나오면 그렇게 사람이 어, 돌변한다고 하십니다. 어, 그 이유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어, 6.25 전쟁 때피난 내려와서 어, 점점점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이제 배가 한척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타야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탔는데 본인만 못 타신 거예요. 그때 어렸을 적인데. 그래서 막그못 타고 본인만 남겨진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가다가 그 배가 부두에서 조금 나가다가 침몰을 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모, 형제, 자매를 다 잃은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 북한이라고 했을 때는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한민족을 향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넘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36 먹고 어떻게 그렇게 세월의 무게를 아픔을 갖고 경험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너희가 용서받은 같이 너희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내가 너희 발을 씹긴 같이 너희도 서로를 섬기라고 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이죠. 우리가 만약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 무엇을,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 우리는 거룩해졌고 세상과 구별이 되었죠.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단어가 거룩과 구별됨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어, 그 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입술의 고백에 나의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음, 말씀,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요한복음 1, 요한 1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안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을 예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르신 세대를... 한국에서는 어르신 세대가, 제가 이제 그 용서 구하는 마음이, 그 비전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히 여든이 넘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르신 세대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일명 꼰대라고도 말하고, 우리의, 우리와 소통할 수 없는 존재.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세대가 너무 외롭게 지내세요. 젊은 세대와 교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교류가 없잖아요. 사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탑골공원이나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거의 사회적으로 외면을 받아서 할 일이 없고 그냥 시간 때우는 것에만 그렇게 외롭게 보내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르신 분들에 대한, 어,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데, 어, 저는 그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 본인들의 삶을 바쳐서 만드신 분들이죠. 어, 그분들은 본인이, 이, 가정에 대한, 가장으로서 책임이든, 국민으로서 책임이든 본인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드신 거죠. 이루신 거. 본인 열심히 사신 거죠. 인생을. 그런데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사회에서 차별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교회에서, 어, 어르신들을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 대부분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세대가 떠나가지고, 한국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르신들도 한국 교회에서 케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졌을 때 아까 우리 찬양을 했듯이 아버지들은 꿈을 꾼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아직도 우리 후세들을, 후대를 위해서 하실, 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잘 해오셨지만 그 앞에, 앞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하죠. 저는 한, 한,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전체 한민족 우리 전체 한민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이 우리 주변에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또 각각 또 관계적으로는 미국이 가깝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상상하지 못한 것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다고 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세대가 단순히 본인들의 할 역할을 끝냈다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기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에 온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나눈 내용들은 한국에서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한국과 거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물론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만 볼수 드리는 예배고 약간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객관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약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시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애틀 한인장로교회가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보기도와 난민사회기도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한국 를한국교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고 제가 마지막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제가 지금 결혼한 지 2년 차인데요 사랑하는 제 아내지만 어, 선배님들께서 미리 경, 아, 다 아시듯이 참 관계라는 게 어렵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이인데도 어,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어, 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남과 남, 심지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아닐까?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그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성령님께서 덮어주실 수 있도록 한인중앙장료교회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 그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주님의 영광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중앙장로교회도 하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서울에 지금 대한민국의 탈북민들이 약 3만 3천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물론 그중에서 많은 목회자들도 나오고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도 있고 신학생으로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은데 그 자살률의 3배, 4배가 탈북민들의 자살률이 3배, 4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크고 넓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것인데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나눈 내용들을,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할 것이고, 나눌 것이고, 기회가 되면, 저 또, 어,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 어, 저도 이제 유튜브도 이제, 어차피 만날 수 없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유튜브도 하고 어, 하는데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항상 지혜롭고 항상 겸손하게 제가 받은 마음들을 잘 나눌 수 있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도록 저희 아내 이름은 김희영인데요.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 네. 메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이 상처가 깊은 만큼 성령께서 치유해주셨고 위로해주셨소. 경륜해 주셨어. 지금까지 잘 살았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경륜해 주셨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가득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한인중앙장로교회, 하나님 시애틀 한인중앙장로교회 축복해 주시고 주중에도 이렇게 아버지를 삼아하여 아버지 앞에 나온 주님의 양들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골을 먹이시고 아버지의 나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이 땅에서도 이한인중앙장로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서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더욱 높이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드어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